저런 젊음과, 젊지도 않잖아요. 지금 우리 부회장님이 네, 네. 예, 젊지도 않는데 아 저런 패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. 나도 저런 패기가 있었는데 말이죠. 6 0이 넘어가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아, 축사 얘기가 나와서 에,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런 젊음, 젊다는 건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심정적 젊음입니다. 영혼의 젊음, 그런 젊음과 폐기, 그런 신념, 우리 다시 회복하는 오늘 참기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선사님께서 축시, 난 저는 사실 솔직히 요즘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화상회의 때 얘기를 들었지만 죄송하게도 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우리 부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, 손, 이 구리가 보통 땅이 아닌데 에, 거기에 대한 축시를 좀 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런데 어, 누구를 대신 낭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어, 와서 어, 축식을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몇줄 써가지고 왔습니다. <웃음> 축시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부르고 싶은 구리성지 천지인 부모님께서 임하여 핏땀눈물을 흘린 땅 만대에 곡을 지어 울린 곳 수택리 505번지 유리관을 씌워 보존하라 명하신 역사적인 땅 거룩한 성지 파란만장한 시련을 겪고 다시금 우뚝 선곳 그리운 내 땅을 찾아 한순간에 달려왔노라 맨발로 달려왔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의 장도를 축하하기 위해 만사를 잊은 채 벗은 발로 뛰어왔노라. 첫사랑 찾아왔노라.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나니 내 사랑하는 나들 왕과 왕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노라. 잊지 않고 찾아준 본양 땅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지에 성전을 만들어 서유왕 왕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하는 이 식장을 축하하노라 길이길이 복되고 복되어라 명하노라 만만세 영광과 종기와 찬양 찬미와 찬송으로 천부모님삼대 왕권을 모시고 성령을 올리옵나이다. 할렐루야. 아멘아주. 아멘. 아주 감사합니다.